안녕하세요 j h 캠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박 캠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달 만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고 있는 곳은 저로서는 처음 가는 캠핑장입니다. 여기에 막히지 않았을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측에 보니까 저쪽에 차량들이 꽤 있네요. 여기는 푸세식 같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나온 것은 다행히 캠핑을 할수 있네요. 여기 꽤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갈비 갈비 살입니다. 이거는 목김치 이거는 열무김치, 이거는 오이 소백이, 이거는 음. 곰침가, 해장짱찌입니다목김치 한번 해볼까요? 음, 곰인가 그러니까 네. 곰침장아찌라고 하죠. 와. 야무, 야무지치. 노이소 배입니다. 아, 오이. 다슬기가 좀 있나요? 네, 있는데. 구울까? 얼마나 굵어요? 좀만해. 하면 몇 마리나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웃음> 강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낚시하고 다슬기 줍는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입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좀 땡기던 라면맛 있습니다. 와..목이 날파리 이런것들이 맛 엄청나네요. 음. 그 다음에 다슬기 줍습니다. 다슬기. 아 여기 하나 있네. 음. 아이고, 여기 두 마리나 있네. 아 그래 보여요? 한놈씩 기어 나오네 어제밤에 다슬기를 몇마리 잡아놨더니 해금하고 있네요 지금 아침의 모습입니다 음, 아직 전부 다 주무시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이쪽으로도 지금 차들이 있습니다 전부 아직 자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어, 노즈가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럼 아, 내가, 네, 아 래서는 꺼 요？오랜만 에 커피 를 마셨 더니 커피 가 너무 맛있 습니다. 일단 향기가 좋습니다 아, 향이 아주 진하네요 공천강 줄기가 노지 캠핑 하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강 바로 옆에 이렇게 차를 댈 수도 있고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어쩌다 아, 마지막으로 아침 예. 친구 만나서 아침 식사합니다